안녕하세요 캐슬 고양이예요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캐슬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제가 또 캐슬 고양이를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웃음> 너무 귀여운 새끼예요 방금 보셨어요? 올라가다가 자기 무게 못 이겨서 넘어진 거예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작은 새끼 고양이가 태어난 거 있죠? 몰랐어요. 언제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산책을 나왔나요? 너무 귀여운 건한번더 봐야죠? <웃음> 너무 귀여워요. <웃음> 여기 보시면 엄마랑 엄청 닮았죠? 어 인형 같아요. 너무 이쁘죠? 털도 아직 뽀송뽀송하고요. 발 내딛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다른 모습으로 한번 봐볼게요. 허, 여기? 여기 이렇게 나타났어요. 엄마랑 장난치고 싶은가 봐요. 음, 좀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아직 고양이가 놀랄까봐 너무 가까이못 가겠더라고요. 아, 얼굴을 나타냈어요. 너무 귀여워요 원래 오늘은 다른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새끼 고양이 모습부터 담아봤어요 너무 이쁘죠? 엄마랑 뛰어놀면서 장난을 치고 있나봐요 음, 고양이가 안보여요 빨리 보고 싶은데 그쵸? 어디 있을까요? 헉, 여기! 여기 모습을 나타냈어요. 새끼 고양이야. 엄마랑 엄청 사이가 좋은 고양이 같아요. 어? 한마리가 또 나타났네요. 아빠 고양인가? 한마리가 더 나타났어요. 고양이 가족이네요. 너무 이뻐요. 오늘따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정말 쪼끄매요 저한테 오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까가 약간 무늬가 어릴 때 호랑, 호랑이 새끼 같기도 하죠 이렇게 지푸라기가 푹신푹신해서 좋은가 봐요. 여기서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어요. 새끼 고양이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었는데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새끼 고양이는 하루에 20시간 이상 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하루에 4시간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나갈 때마다 새끼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처음 발견한 거예요 다음에 또 어떻게 음,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스끼고양이가 자주 보일 때마다 제가 꼭 영상을 담아드릴게요 너무너무 귀엽죠 다음에도 우리 캐슬 고양이 영상으로 또 만나요